감사합니다 <웃음> 감사드립니다 어머 세상에 처음부터 산다는 걸 부를걸 이렇게 잔잔한거 부를 때가 훨씬 더 분위기가 좋긴 하네요 그래도 저희가 앞선 서의 분위기가 계속 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번에 띄어드릴곡 이제 마지막 곡띄어드리고 저는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아쉬워하시지 않은 관계로 정말로 마지막 곡으로 띄워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잡으실 거면 좀더 시원하게 안돼! 안돼 안돼! <웃음>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마지막 곡이 끝난 후에 여러분들의 아쉬운 마음을 담으셔서 두 글자 앵콜을 큰 소리를 외쳐주시면 제가 못내기는척 기꺼이 앵콜곡 띄워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